아니, 아니까 이거 리뷰를 하긴 해야 되잖아. 아니 음악이 안될때더니깐라니코라니 벌먹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작업반장 이시입니다. 선여탕 점주 김사장입니다 <웃음> 직업을 잃은 기분 어떠십니까? 에휴, 마라가 점점 좋아지는... <웃음> <웃음> 오늘은 주변에 저희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와... 쎄하다... <웃음> <웃음> 와 네. 주변 지인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혹시 이어폰을 놓고 나갔을 때 급하게 편의점이나 이런 데를 들어갔는데 음. 도대체 무슨 이어폰을 사면 좋겠느냐 너 이거 상황극이지? <웃음> 네가 만든 거지! 이 상황을! <웃음> 진짜로 진짜로! 와... 그래서 오늘 저희 준비했습니다 편의점 이어폰 특집! 와 이거 어떡할라 그래! <웃음> 제가 오늘 편의점을 돌면서 다 털어왔어요 야너너 너 댓글 안 보냐? <웃음> 댓글에 뭐라는 줄 알아? 모르 <웃음> 여기는 겁나 비싸구나! 겁나 싸구나! <웃음> 어? <웃음> 네. 아.. 말하면 이루어지는 방송. 아,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이 중에 이제 스파이 다이소, 네. 다이소, 다이소 이어폰.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이것들을 이제 다 들어보고 음. 이 중에 가장 괜찮은 걸 찾는 거죠. 어, 그럴까요? 네. <웃음> <웃음> 심지어 뜯지도 않았습니다. 직접 <웃음> 언박싱. 코드, 어, 언박싱 해가면서 언박싱. 자, 일단 다이소 거부터 개봉을 한번. 다이소 게 제일 커. <웃음> 박스만 큰 거잖아요. 아, 그니까, 러 크면 좋아, 일단. 기본적으로. 박스도? 어. <웃음> 우리 다이소 제품의 특징이 있죠. 가격이 찍혀 있다는 거. 어, 그렇죠. 가격은 5,000원. 기대된다. 진짜. <웃음> <웃음> 정말 뭐 아무것도 없는 박스에 그냥 꼴랑이 이렇게 들어있는뭘 <웃음> 바라요? 그렇죠. 아유, 바라면 안 되지, 그것도. 소리만 나와주면은 땡큐지 않나? 어. 여기서 뭘 바래도. 야, 소리... 근데 이러다가 겁나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웃음> 자본주의에 없는 걸 내가 바라고 있는 건가? 미신 같은 거? 그렇죠, 그거. 싸고 하면, 좋은 건, 어? 싸고 좋은 거야 말로 오디오 미신이지. 그쵸. 네. 그러네요. 야. 오, 이, 아이고, 이거 나쁘지 않은데? 빌드 퀄리티는 5,000원 치면 괜찮아. 나쁘지 않은데? <웃음> 어. 이게 볼륨도 이렇게 오, 올리면 커지고. 오. 빈티지 감성 보소. <웃음> 편의점을 제가 두세 군데를 돌았어요. 네. CU와 뭐 세븐일레븐, 네. GS 이렇게 세 군데 정도 이렇게 네. 돌면서 찾아봤는데 세븐일레븐에서는 이렇게 세븐일레븐 마크가 찍혀있는 이 이어폰을 팔고 있더라고요. Yeah, select. 와, 그러니까 이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웃음> <웃음> 그리고 더 이상 궁금하지 않아서 <웃음> 어, 일단 들어나 보자.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서는 이게 가장 저렴했습니다. 얼마인데요? 9,000원 정도 했던 거요 음. 네. 어, 그래도 안 싸네? 네. 그렇게 싸지는 않아요 음. 다이소 가방은 제일 싼건가? 그렇죠. 다이소 꽤 음. 많이 싸네요 <웃음> 헐 왜왜? 이어팁이 들어있어 실리콘팁이 여분의! 여분의 이어팁이 들어있습니다 오. 대박 박수 와 심지어 사이즈별로 오 세븐일레븐 아, 이 칼국수다 야, 이어폰은 칼국수 오. 칼국수 케이블로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잘 끊어진다는 <웃음> <웃음> 네. 이거는 이 시국에 참 얘기하기 그런 S사의 제품입니다 이건 네. 어디서 샀어요? 어 이거는 아니요. CU 아 CU 네네 음. 근데 이거를꼭뭐 시국의 느낌보다는 음. 지금 편의점에서 털어온 거니까 네. 네. 편의점에서 살수 있는 물건들이죠아 네. 그리고 편의점에 뭔가 소니 이렇게 있다면 음. 아무래도 그걸 사시겠어요 <웃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예. 일단 시국과 관계 없이 네. 네. 오늘 그러면 이거 방송 끝나고 나서 네. 중고장터에 내놓나요? 누가 사? 제작비 환불해야 될거 아니야? 아니 뭐?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진짜. <웃음> 얘는 얼마요? 예 얘는 한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음. 네. 와 이거는 이거 근데 왠지 느낌이. 네. 그, KTX 타면, 어. 왜? <웃음> 어, 열차 안에서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열차 안에서 좀줄것 줄 같은. 네. 아니, 스펠 잘 봐봐. 소니라고 적혀 있는 거야? <웃음> 소, 노, 네. 뭐 이렇게 생각해? <웃음> 어, 소니 맞네. 아. 오픈형이네요. 네. 음, 커널도 아닌. 음. 그 다음에, 대망의 아이리버. 아이리버. 야, 아, 요 제품이 왜? 가장 비쌌거든요. 아이리버를 팔아요? 편의점에서? 네. 근데 이게, 음. 1 5 0 0 0원 정도 했어요. 음. 근데, 아 제가 경험상 아이리버에 피본적이 되게 많거든요 음... 그래서... 네. 어 예전에 휴대용 그... 보이스레코더 레코더 아이리버 아. 썼었잖아요. 네 그거 어디 팔지도 못한, 난 못하고 난지지 <웃음> 못하고 내가... 어? 네. 오, 네. 여분의 어, 실리콘... 여분의, 어, 여분의 디... 실리콘 팁이 들어있습니다 뭐 칼국수... 여기도 칼국수인데? 네 칼국수 이, 케이블 이파고는네 뭐, 칼국수 케이블 비슷하네요 네 되게 비슷하네 되게 비슷해요 저는 지금까지 픽은 네. 다이소. 다이소. 통화 가능한. <웃음> 기능 뭐 얘기할 거 있어요? 어, 통화 가능한 것은 응, 응. 아이리버. 얘도 돼요. 다이소. 어, 다이소도 되고. 그 다음에 세븐일레븐. 와, 얘안 돼? 어, 근데 설마? 근데 소니는 안 돼요. 와, 어. 안 되겠네. <웃음> 소니. 소니는 볼륨 조절 버튼도 없고, 진짜 단순히 딱. 그냥 소리만 나는. 그 다음에 아이리버 같은 경우는 이거 얘도 어, 아날로그네 네, 노브식으로 어, 아날로그 성 이렇게 왔다 갔다 할수 있는 볼륨 볼륨 컨트롤러가 음. 있습니다. 그리고 세븐일레븐 이어폰에는 볼륨 컨트롤러는 따로 없어요. 그냥 통화 버튼만 음. 돼 있고 다이소 거는 볼륨과 통화 버튼 네. 다돼 있습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다이소 게 제일 낫지 않나? 음, 그렇죠. 5천 원에. 제일 싸잖아요. 지금 5천 원에 음, 들어있을 음, 게다 음, 들어있는 음, 음. 네. 저희가 가장 중요한 음질 테스트 예 기대되네요. <웃음> 노래만 제대로 나오면 되지 않나? 그렇죠. 하나씩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오늘의 레퍼런스는 어떻게 됩니까? 유튜브를 기념해서 위도 위도와 주죠. 아, 그럴까요? 아, 이번에 고척돔에서 떼창을 그렇게 들었다는 위도 위도와 주요. 아, 페북에 네. 유튜브 사진밖에 없어. <웃음> 어, 생각보다 괜찮나봐. <웃음> 나쁘지 않나봐, 어떡해. <웃음> 딴 것도 들어볼까요? 이야, <웃음> 이거, 야, 이건 거의 혁명인데? 어? 내가 봤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랑 네.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다른 것 같아, 지금. 자, <웃음> 이번에 세븐일레븐 음. 들어보겠습니다. 음. 제가 먼저 음. 들어볼까요, 음. 오늘 네. 와. <웃음> 일단 코멘트는 나중에 몰아서 하기로 하고 어, 몰아서, 몰아서. 어. 뭐라 고 기록... 어. 이번에는. 소니, 소니. 소니. n y Sony! 어 있어. 소니는 s o 는 적혀있네요. 아, 뭐야 이거. 야! <웃음> 들어가질 않아? <웃음> <웃음> 야, 어 n y s o 야! 아, 뭐 걸려있지가 않는데, 귀에? o <웃음> 아, 그래요? 어. n y Sony! s 아 n y s o 웃지마. 유튜브가 원래 들으면 참 기분이가 좋아지는 음악인데? <웃음> 자 마지막으로 아이리버 와 이거 순위 순위 정말 재밌겠다 야, 어? <웃음> 야 제작비 아쉽지 <웃음> <웃음> 이런 걸 대도체 왜 기획하는 거야? 아. <웃음> 제작비 어떻게 할 거야, 너. 아 야, 저기. <웃음> 야, 아... 야, 중고나라에 4개의 만원에 올려주자. <웃음> 어? 그러면 사가지 않을까? 4개의 만원? 어? 아니, 어떤, 그,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음... 그래서. 아니, 이게 좋다고, 그금 찾아본 거야? 아니. 어. 편의점 이어폰 음.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막 음, 음. 영상도 좀 있고 아 진짜? 네, 그 편의점 이어폰만 어. 이렇게 리뷰하신 분들이 있고 어. 그 다음에 블로그나 이런데 어. 급할 때 편의점에서 샀는데 아, 추천 제품이에 어, 어. 득템했다 하더라 아, 그 사람들 귀가 곱창이 아닐까? <웃음> 어, 근데 그런 분들은 네. 나는 되게 부러워 사실은 인생을 어. 행복하게 사시는 분들이잖아 행복할까? 야 모르면 행복한 거지 그렇지 어? 우리 같은 사람이 불행한 거라고. 아 그럼 어떠셨어요? 저게 사실은 <웃음> 이 빵끈이랑 별로 다를 게 없다. 네. 어. 와 아니, <웃음> 이것은 뭘 묶을 때 <웃음> 포장용. 아. 네. 아니 난왜 성인용품이 생각나지? 아 수. 술...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거 리뷰는 하긴 해야 되잖아. 아, 그러니까 제가 이거 어. 얘기해 준 친구한테 음.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 그냥 하루만 참아라. 그래. 음악을 못 듣는다고. 아니. 왜, 공, 왜 공중에 돈을 뿌리냐고. <웃음> 와 이거 제작비 하면 얼마야? 벌써 2만 원, 4만 원? 에. 와 아. 이수바, 이수바. 뭐 아. 얘기해 보죠 일단. 제일 처음에 들은 다이소. 아 다이소. 어이 다이소 케이브. <웃음> 와할 말은 있겠는데 뭐라, 뭐라고 얘기를 했지. 음. 이 다이소 이어폰은 말이죠. 여러분. 네네. 해상도는 어땠나요? 아 해상도요? <웃음> <웃음> 정의감은 잘 느껴지시나요? <웃음> 밸런스는 어땠죠? 아유 뭐부터 까야 되지? <웃음> 아 일단은 저는 네. 네. 아까 처음에 어? 엄청나 다와봐라고 얘기했던 게 도대체 소리가 어디서 나오는지 <웃음> 그뭐 3D도 아니고 4D도 아니고 막 복조음이 있고 막 저쪽 불거은 뒤에가 있고 막와현 어... 현실에 존재하자 존재하면 안 되는 녀석인 걸로 어. 아 근데 그래도 얘는 나왔어요 이거 다음에 우리 어떤 거 아, 아. 세븐일레븐 와 이거는 귀가 아파 <웃음> 얘 유튜브 야, 유튜브 음악이 원래 되게 부드러워요. 옛날에 또 나온, 네. 애, 뭐야, 곡이기도 하고, 얘는 귀가 아파요. 이게 제작자가 술 한잔 먹고, <웃음> 어? 저음으로 이렇게 익혀 올리고, 어? 하이 올리고 그랬나봐. 어, 저음으로 익를 올린다. 아니, 발로. 어, 어, 어, 어. 멘탈 나갔는데? 나도 멘탈이 나던데. 나도. 이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네. 선물해주세요. 예, 네, 암튼. 어. 저는, 저는 이게, 이게 최악이었어요. 어, 동감합니다. 쏘니는 일단 기본적으로 귀에 안, 들어가. 아, 안 들어가요. 그냥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이렇게 막삐지고 나오려고 래요 근데 이제 손을 넣어서 이렇게 딱 들어봤을 때는 하.. 제가 이렇게 말하기 싫은데 네개 중에선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개 <웃음> 중에.. 개 중에 꼬부라며꼬부라며 그 어. 근데 일단 귀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탈락. 아이리버.. 아이리버는.. 어, 저는 아이리버는.. 음, 음. 역시 아이리버는 날 실망시키지 않아. <웃음> 근데 아이리버는 어 어... 아니 왜 이렇게 저음을 많이 올려 놓으셨죠? 되게 목욕탕 같은 데서 문닫고건너편에 문 있는 소리 오오오 듣는 오 같은. 아니 음악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우리 이런 거안 하기 싫다 그랬잖아. 이렇게 디스하고 막, 어? <웃음>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기획을 하지 마, 소바. 아 그래도 설마, <웃음> 설마. 네, 저도 같은 입장입니다. 하루만 참으세요. <웃음> 왜? 차라리 만 원으로 할수 있는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편의점에서? 만 원으로 할수 있는 거. <웃음> 소맥 <소우> 사기? 어. <웃음> 그게 더 건설적인 방법. 맥주 네캔에만원 하잖아. 아, 그치. <웃음> 네 캔으로 더 행복해지시면. 엄청 말. 행복할 수 있어요. 어. 이건 고통이에요. 진짜. <웃음> 음악이 듣고 싶은데, 갑자기 이어폰이 없다. 그래서 그냥 맥주를 해서 <웃음> <써서 웃음> 맥주 네 캔을 사서 그냥 드시고. 어. 아니, 음악이 듣고 싶다고. 어. <웃음> 이어폰을 샀는데, 이어폰도서 <웃음> 오! <웃음> 막 그야프고! <귀> <웃음> 어. 자신을 아. 학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네. 그리고 가까운 병원으로 다녀가게 <웃음> 학대를 하고 싶으십니다. <싶으시면. 웃음> 그러니까 아, 차라리, 다이소 건은 음. 5,000원이잖아요. 그치, 그치, 그치, 그치. 그니까 통화를 해야 될수 있단 말이에요. 오. 어. 그래, 5,000원, 5,000원 네, 정도는 뭐. 대중교통을 뭐. 이용하거나 음. 이럴 때, 이렇게, 인이어를 꼭 써야 음. 되거나, 음. 혹은 이제, 왜냐면, 애를 키워보니까, 음. 영상통화 같은 거 자주 하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게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통화품질이 굉장히 다른 포장이 있어. 아 더이상 통화 품질에 대해서 아, 확인하고 싶지도 뭐, 않다 아 그냥 그만할게요 이제 네. 일단은 우리 교 뭐? 자본주의 교훈 뭐? 싸고 좋은 건 없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차라리 진동칩을 믿으세요 <웃음> <웃음> 그나마 다행이다 싶었던 거는 거기 무선 이어폰도 있더라고요 음. 유닛이 생긴 거나 그 음. 케이스나 이렇게 생긴 게 QCY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 같은 공장에서 나온 거아 어, 같은 공장에서 나왔을 음. 수도 있어요 근데 음. 그거를 아, 확인해야 되나? 아, 그러지 마. 이제 그만 써. <웃음> 제작비 <웃음> 2만원만 더 주고. <웃음>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불어 <웃음> 합니다. 자, 오늘 리뷰는. 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여러분. 뭐, 네.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네. 혹시나 저희 채널 구독하시는 분들은 절대 편의점에서 이어폰. 사지 마세요. 저희 그리고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들이요. 네. 저희 이런 거 리뷰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웃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게 어때서? 이게 어때서? <웃음> 오늘 이 편의점 이어폰들을 리뷰하면서 네. 어, 자괴감이 드는 이 시간. 네. 네. 그리고 이거를 여러분들께 잘 표현해 드려야지 또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저희가 음. 또 같은 고통을 어, 나만 느낄 수 없으니 <웃음> 아 이런 <웃음> 기회가 <그래서>, 하지 마. <웃음> 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구요 오늘 저희 정보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업반장 이씨였습니다 마라탕은 역시 선녀탕 김사장입니다 감사합니다